박기장님 네. 자, 아침부터 휴일 아침인데 어디 갑니까? 지금 뒤에 여기 서이 내린 거 보여요? 이거 좀 비춰줘 봐. 네, 네. 여 완전 눈내린 거 네, 하얗게 새겨내렸죠 네. 네. 여러분, 김장 시즌입니다 지금 마을회관에서 김장을 한다고 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계시대요 여기 마을에 몇 가구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매년 김장을 해서 갖다 드린다고 하더라고요, 이장님이 그래서 아. 오늘 그 일을 한다 해서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안에 저 지금 이거 앞치마예요 앞치마에 안에또조기에 추우니까 겉에는 그리고 또두거운거 입으면 너무 일할 때 걸그치잖아요. 그래갖고 이렇게 간편한 복장으로 일하다 가려고요. 김장하다. 아 오늘 김장 마을 김장봉사 활동하는 날이니 아, 네, 네네네. 복장이 좀 언밸런스하죠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면 <웃음> 열심히... 열심히 가서 도와주겠습니다. 네, 화이팅. 화이팅. 갑시다. 아, 도가 <웃음>